안녕하세요. 에너지니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명인만두 장안편점에 왔습니다.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만두, 호 불어 먹으면은 얼마나 속이 따뜻해지는데 아시죠? 어. 여기는 명인만두 장안편점이데고요장안편역에서 4번 출구로 나오신 다음에 150m만 걸어오시면 돼요. 만두 전문점이지만 뭐 만두도 있고 분식류, 식사류, 메뉴가 너무너무 다양해요. 그리고 보다 보니까 혼밥할수 있게 1인 메뉴, 1인 좌석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뭐 친구나 여인들을 같이 와도 되고 혼자 오셔서 밥을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메뉴를 주문하러 가보실까요? 보니까 이렇게 홍밥 할수 있게 좌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문은 이렇게 키오스크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장에서 식사를 할 거고요 만두 메뉴에서 이 만두 게스트 메뉴에서 2.2 이거 선택을 해서 주문하겠습니다. 우선 따끈한 장국부터아 몸이 녹는다가아막 음. 사람들이 미친 막 분들이 좋아해 모든 만두 모든 만두 이게 조그만 게 매웠고요 매운만두 갈비만두 고기만두 김치만두 그래서 돈쫄 떡만두국 모든만두 그리고 김밥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 <목소리> 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래도 만두 전문점이니까 만두부터 먹어 볼게요 음 기본인 고기만두 고기만두 어 고기만두 고기만두의 속을 한번 보여 드리자면와 속이 되게 꽉 찼어 어 속이 되게 꽉 찼어 음. 만두가 되게 부드러워요. 안에가 되게 부드럽고 피가 되게 쫄깃쫄깃해요. 음 만두에는 단무지지. 어, 그렇죠, 단무지. 그리고 김밥. 와 이거 3천 원짜리인데 이렇게 알찼어. 안에 안에 엄청 알찼어요. 음. 음. 이 잔국 하나 딱 들어가면. 음 쫄면을 이렇게 해서 어 쫄면에 계속 한입에 먹어볼게요. 응. 음. 이 조합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응. 음. 음. 음. 음. 아무 떡만 듣고 음. 좀 덜었어요. 떡만둣국 떡도 있고 이렇게 만두도 만두도 만두 당연히 제가 먹어봤으니까 맛있겠죠? 국물이 맛있어야 돼 간이 적절해야 되거든 응. 음와그 추웠던 그 추워서 얼었던 몸이 너무 다 녹아 이렇게 떡이랑 만두 해가지고 김치 해가지고 음 음. 메뉴 다 성공적 너무 맛있어 분식류도 맛있고 만두도 맛있고 식사류도 맛있고 너무 맛있네. 처음 한게 매운만두래요. 매운만두. 어~ 매운만두 속담 먹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매운 만두인데 청양고추가 들어있어서 매운 만두인가?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~ 맵진 않은데, 고추맛이 확 나요. 응. 어, 맛있어, 맛있어. 아, 어, 난 그래도 이게 너무 맛있네. 새콤달콤한 쫄면과 돈가스. 음. 다 자, 갈비반도. 여기 특징이 만두피가 쫄깃쫄깃하고 소기 알차 그러니까 갈비 만두인데도 나딱 입에 들자마자 갈비의 불향과 나 갈비요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응. 다음은 김치만두 와. 김치만두 음, 만두 전문점 밖에 만두가 진짜 맛있다 돈까스만 이렇게 음 쫄면도 음. 음. 마무리는 이 떡만둣국 국물 음 네 오늘은 명희만두 장한편집에 와서 만두 식사를 분식육에 해서 떡만두국이랑 돈줄 이렇게 한번 먹어봤는데요 여기 만두 전문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두는 말이 뭐 정말 맛있어요 속이 정말 알차고 피도 얇고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딱 먹자마자 어 속이 알차기 때문에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 거기다가 다들 이제 고기만두면 고기만두, 김치만두면 김치만두, 매운만두면 김치 매운만두, 갈비만두면 매운 갈비만두. 갈비 자기 그 속에 대한 존재감이 확실해요. 어.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, 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떡만두국 하나 먹으면서 속을 딱풀니까 아, 너무 좋더라고요. 거기다가 돈쫄. 이게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메뉴래요. 이 매장에서. 와, 말해 보여 엄청 새콤달콤한 쫄면과 이 돈가스를 같이 싸먹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거기다 밑반찬도 너무 잘 나와요. 아니, 밑반찬은 잡채가 나온다니까? 어? 대박이죠? 여기 매장이 여기랑 가까워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와서 즐길 수도 있고 혼밥 할수 있는 자리도 있기 때문에 혼밥으로도 최고일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